안녕하세요. 꿀보름달입니다. 배경음악을 한번 감성있게 가고 싶었는데 오전에 걸맞게 아주 졸리네요 노래가 <웃음> <웃음> 형광편도 사야되나응 <웃음> 아, 어떡할까 어, 모나비 하고 그 <웃음> 다음에 <웃음> 아, 음, 됐어요 또 괜찮고. 또. 아, 먹는 것만 자꾸 해그였다이 이러려고 산건 아니죠. 아니, 찍어. 고등이싸먹으 네, 네, 맛있는 김밥. 음. 음. 맛있 음. 네. 깨알이 나왔어 응. 오뎅에 먹어봐 근데 이거 오이 없어? 응 없어 응. 하나도 없어 인근이 오이 없는데 많아 응. 먹으면더 맛있다 응, 응. 응. 잘라봐어어 많이 먹었어요 까 <웃음> <웃음> 이럴까 진짜 네 음. 오늘 내 유튜브 좋아하는요 눈이 좀떠 털에 가려져 납치당했어 아이 휴지 근데 아 뜯나서 응? 휴지 휴지야? 휴지 이상해졌나? 만안 돼. 아,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? 얼굴 좀 한쪽 눈이 찌그러졌어. 털 때문에? 응. 봐 봐. 지금 깜이야 <웃음> 어허, 안 돼. 근데 되게 오뎅을 많이 준나 그래서 진짜 김밥이 많아서 따로 네 우와. 이거 맛있다 응 일계도 있으 좋은데 음. 응. 리와할로와이거 엄청 귀여워와 찌그러진 호빵 같아 응. 팔부분 l a u